이마를 이상하게 찍는다 우와 우와 음. 맵다 우와 <웃음> 맵다 아 맛없는다 오? 음. 어, 맛있어 어? 온다 야. 온다 온다 매워? 뭐가 매워? 이걸 먹었어? 빵 들고 뜯으세요 냠냠냠 자 이거 기록면은 우와, 맵다. 우와, 맵다. 아, 맛있는다? 오! 음. 어, 맛있어. 어, 온다, 야. 온다, 온다. 음! 약간 블로만 한식 느낌이다. 어, 맛있다. 어, 완전 내 스타일인데? 탁월한 선택 튀김옷이 음. 많지 않아. 음. 그래서 약간 부, 더. 이거 그래서... 구운 것 같은데? 그지 응? 오븐에 구운 것 같은데, 맛이? 맨날 음. 생각할때 음. 이거 사고 그게 했는데. 근데 여기다가 고추마요로 찍으면 더맛있겠네 어? 아, 이거 따로 구운 거야? 응. 음. 알리지, 아빠가 이거 맛보느냐고? 또막 바꿔야 할게. 빠뜨나가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와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치킨 모드 맛있다. 우후. 너무 커. 와. 반해버렸어. 너무 맛있어 내가 먹고 싶었던 맛이야 <웃음> 이래서 명품이 좋구나 <웃음> 껍질하고 같이 먹어야 돼안 그러면 이렇게 살만 남아서 살만 남으면 은 마요 소스를 찍어 먹으면 돼 아니야 그래도 이 양념이 더 맛있거든 이렇게 찍어 먹어도 아쉬워 와, 맛있다. 아. 시원하다, 주 아, 맛있다. 응. 음. 맛있다. 맛있다. 말 블로만보다 양도 음, 많고 음. 먹을 것도 있고 좋은데? 응. 음, 음. 그러니까 치킨하고 그거에 딱 중간 맛이지. 솔직히 블로만 블로만은 블로만의 그 맛이 있어. 맛이 있는데 양이 너무 그래. 껍질 먹어요? 우리 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아쉬워. 그 아까 리뷰 뭐냐 응. 리뷰 보고 시킨 거잖아 응. 응. 그 리뷰 그 사람한테 따봉 하나 날려줘 <웃음> 진짜 술이 술이 들어간다 계속 응. 어 술을 찾게 된다 응.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